저는 원불교라는 종교는 제 자신과 소통을 할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원불교를 잘 몰랐을 때는 저와 어떻게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제가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기쁘거나 했을 때그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원불교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우울한 일이 있으면은 제 감정의 시작점을 발견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중앙교구 훈련이 만덕산에서 열리게 되어서 훈련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어, 교당에서 법회를 보면서 교부님들과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교당이 함께 모여서 같이 2박 3일 동안 훈련을 나가면서 좌선도 하고 서로 연불도 하고 마음공부도 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고 자신들의 생각하는 원불교나 자신들의 일기법들을 공유하는 것이 더 마음공부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어서 저는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2박 3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일기도 쓰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더 공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었어요.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하면서 온전히 제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제가 중간중간 떠오르는 생각들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근원지가 뭔지 생각을 하면서 온전히 저한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좀안 좋았던 점은 2박 3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집중을 하려고 하면 끝나는 점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지기 시작했고 공부도 적응이 됐고 제 자신에게도 집중이 되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